얘들아 갑자기 합방이 생겼어요 합방이 생겼어 얘들아 내가 방송 처음으로 놀을킨다야 방송 누구인? 누구랑 합방인데요? 저기 저 보이는 실로짱이랑요 갑자기 룰을 하게 됐네? 야, <웃음> <아니, 웃음> 브렌즈브야 브랜드. <웃음> <브랜드야>? 뭔데? <웃음> 아, 브론즈가 어떻게 브렌즈로 돼? 아, 어떻게 아, 잡수 개노네 진짜 그렇다 <웃음> 여기 아, 아래브론즈안 네. 보여? 여기 어딨지? 아내 레벨 밖에 안 보여 <웃음> <웃음> 브론즈안 보이냐고 <웃음> 아무 저기요 저기는 77!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이나 있는데요? 저또 저, 끝나요! <웃음> 브랜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요? 같이 다니는 거 맞지? <웃음>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<웃음> <웃음> 늦, 느려? <웃음> 아 진짜 저가은 어떡하냐 아 잠깐만요 보였다. 맞아, 저 보였다.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아, 내가 진짜 너무 못했다. 아니야, 잘했어. 나이스 nice.